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오케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30개 레슨을 통해서 옥스윙 스윙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오른쪽에 점이 3개가 있거든요 거기 터치하시면 여러분들 저녁에 보기 힘들잖아요. 소리를 못 들을 경우에 자막으로도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자막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30강을 마무리하면서 를 이제 더 이상의 스윙 레슨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내고 뽑아내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레슨 내용을 더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내용을 더 많이 드릴까요 그럼 10분 중에 9분은요 아, 당연히 등록하러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레슨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이 채널을 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뭐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저런 의견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알 수는 있지만 근데 보통 이 영상 하나당 15,000원에서 2만 뷰 길게 가면 한 5만 뷰 이상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보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디테일한 레슨은 싹 드립니다. 가령 스윙으로 보면 손목으로만도 공칠수 있어요. 허리만으로도 칠수 있고, 골반으로만으로도 칠수 있고, 어깨만으로도 칠수 있어요. 물론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레슨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라는 레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젠 어, 스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드린 어떤 트러블 슈팅 격의. 레슨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내용을 뽑아서 딱딱딱 딱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레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강 순서인데요 페어웨이 우드 굉장히 궁금하시죠 페어웨이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 그리고 제 최고의 조회수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그 영상이 페어웨이 우잘 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내용과 상당히 중복이 되겠지만 옥스윙의 수업 내용으로서 오늘 31강 진행할 테니까 즐겁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어웨이와 유틸리티 클럽 잘 치는 방법 그첫 번째 시간 31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시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 유틸리티 클럽이나 페어웨이 우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싹 모양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래 소울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습니다. 아이언은 대체로 뭐 약간은 둥글지만 이게 거의 일자로 돼 있고 우드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장애물을 빨리 빠져 나와야 된다. 뭐 어떠한 러프에서 그런 걸 빨리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안에가 텅 비어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피팅에 제한이 됩니다. 물론 어뭐 주조클럽이나 단조클럽은 약간씩 꺾으면서 어이 클럽을 조정을 할수 있지만 이 우두 계열은 이 안쪽에 있는 호젤이라고 하는 호젤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바꿔서 교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자체를 꺾는다는 건클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둥근 부분 있잖아요. 둥근 부분은 키큰 사람이건 키 작은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이 우드 계열 클럽의 특징입니다. 근데 드라이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땅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가면 자 봅니다. 만약에 셋업을 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셋업을 하는 분들은 아래쪽이 붙어있죠. 땅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셋업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아래가 붙어 있을 거고 끝부분이 붙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붙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셋업을 다할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 해서 치시는 분이 아니라 셋업을 했는데 이쪽이 닿고 셋업을 했는데 이쪽이 닿는데 고운 가운데에 놔야 할것 같아서 이스위 스팟 위치에다가 두게 되면 딱딱하고 만났을 때 어때요? 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두를 칠 때, 탑핑을 치는 분들은 이렇게 돼있을 때, 공을 이 중간 부분에 놨을 때는 상당히 떠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를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두의 가장 큰 특징, 우두나 유틸리티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놔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놔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드 계열을 선택을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드라이버나, 음, 페어웨이 우드나,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을 할 때에는 좀, 뭐, 선택은 쉽지만, 기왕이면 내 라이각에, 라이각을, 이, 지금 지면과 만날 때이 각을 라이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이각을 좀 고려해서, 전부 똑같진 않을 거니까, 선택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윙을 하게 되면 탁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막 눌러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 쪽이 지금 닫고 있죠. 근데 공은 가운데 나요. 가운데 놓으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탑핑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놨는데 이렇게 좀 서서치는 분들도 있어요. 가운데다 놓으면 이것도 역시 탑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페우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셋업 스타일이 어떠냐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셋업 스타일이 어떠냐를 먼저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이 우드 계열을 소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특징만 익히시면 돼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싹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잡고 있어봐. 그러면, 오, 어, 난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힐 쪽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대체로 힐 쪽이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은 토 쪽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딱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그 위치를 찾았다면, 여기에서 한번 쳐보는 거죠. 자, 보고. 쭉 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임팩트가 아주 좋아요. 맞는게 아주 좋아요. 이제 탑핑이 안나네. 다시 또 보고 자 여기 이제 페어웨이 우드 제가 뭐 셋업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겠지 만 옥스윙이니까 여기에서 놓고 아단힐 아, 쪽이 붙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옥스윙 인사이드로 빼고 쳤을 때오 임팩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는 첫 번째, 내 클럽 헤드의 가장 밑부분이 지면과 어느 부분이 만나냐를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옥스윙은, 옥스윙은 인사이드로 빠져서 아웃, 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딱 보면, 내가 보통, 뭐, 가운데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내 체중이동 형태에 따라서 공을 조정을 하지만 저는 드라이버가 가운데인데 감히 우두 따위가 왼쪽으로 가요? 아니요. 약간 우측에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 채널을 보는 분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럼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찾아야 하느냐? 스윙을, 빈스윙을 하면서 바닥을 건드렸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와, 나는 옥스윙을 하니까 상당히 오른쪽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그 위치에 발 간격을 고려 해서 그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클럽 지면이, 클럽 아하라단부가 지면과 어떻게 만나는지 고려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옥스윙을 하면 그냥 잘 맞게 돼 있어요. 어, 지금 약간 저는 제 평소보다는 오른쪽인데 그래도 잘 돌아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만 알아요. 내 클럽이 어디에 닿는지, 그리고 내가 스윙을 했을 때 공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면과 어느 부분이 만나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드를 칠때 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거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내 지금 현재의 섰더,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셋업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찾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페어웨이 우드는 그렇게 치는 것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유틸리티 클럽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짠. 네, 저는 유틸리티 클럽을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 거의 5번 우드 성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클럽 역시 뭐 우드만큼은 아닌데 제가 또 앞으로 가서 보여 드릴게요. 어, 이 페어웨이 우드만큼은 아닌데 보면 어때요? 약간 평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죠 왜 하이브리드 클럽이잖아요 아이언과 그 다음에 어, 페어웨이 우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클럽인데 이것도 역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 아크 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붙는지 상당히 이제 약간 눌러 치는 편인데 이거 마찬가지 토 부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만나는지를 봤을 때딱 놓고 여기에서 큰 스윙 아니죠 안으로 빼고 공을 쳤을 때쭉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클럽이나 페어웨이 우드, 뭐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찾은 상태에서 옥스윙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땅에 붙어 있는 친구들이 속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까 어, 우선 오늘은 어, 페어웨이 우드하고 유틸리티클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도 하죠. 이 클럽이 어디를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나는 보통 뭐 드라이브 칠때랑 똑같이 스윙을 하는데 이쪽에 떨어지네? 그 위치를 찾아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